나라가 안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또 목젖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젖은 네. 죄가 없어요. 코골이하고는. 근데 왜, 왜? 목젖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아, 내시경으로 네. 자, 코를 골아보세요. 입안에 너는 코를 골아보세요. 응. 목젖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리고 그저펀치볼 있잖아요. 네, 네, 네, 복싱할 때. 네, 네, 네, 네, 네, 네. 그처럼 딸닥딸랑 소리 하니까 네. 저놈이 원인이 <웃음> 아닐까 저놈을 자르면 은 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떨리거든요. 어... 나는... 그 목젖은 소리 나는데 떨리기만 할 뿐이지 일조를 하지는 않나요? 아 목젖이 오히려 음. 어 무릎을 음.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아 어, 그래요? 이렇게 어 이게 이게 목젖입니다. 네. 얘가 목구멍 이제 바닥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다 보면 이렇게 늘어지면 이제 그 탄력이 쳐지면서 이렇게 쭉힘 아래가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 딱 닿으면은 음. 이제 조금밖에 틈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음. 이 여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음. 얘가 아 바닥에 닿다. 았 음.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 자율적으로 자율 신경에 그냥 음. 이게 들어 올려져요. 아. 닫네. 들어 올려. 어. 그거는 뇌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닫네. 들어 올려. 그냥 어. 그거예요. 자동으로. 자율 신경. 어. 음. 음. 그런데 얘를 잘라 버리면 음. 어 아이고 닫는지 안 닫는지 그냥 아.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닫혀 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오히려 음. 그걸 잘라내는 거는 좋지 않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목젖은 음. 정말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젖이 또 이렇게 센서 역할을 네. 또 이렇게 닿는 것 말고도 또 해주는 역할이 있다면서요. 뭔가 그 구토 음. 할때이게 음. 넘어가지, 음. 음. 넘어가지 않게 음. 하는 음. 역할도 음. 하고 음. 음. 어, 조물주 얘기를 제가 우리가 앞시간에 진화 얘기를 했지만 음. 또 지금은 또 조물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우리 몸에 어느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잖아요. 음. 그쵸. 그렇죠. 그 네. 목적을 괜히 그렇게, 네. 그렇게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놓으시진 음.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그 기능들이 음. 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기능들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 편도도 면역기관인데 덜, 왕창 잘라낼 수는 없어요. 하, 그러니까, 그래서 취소하는 기능은 남겨놓고 네. 경찰이 조직이 기본적인 치안은 필요하니까 <웃음> 완전히 네.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아, 우리 박근혜 때그 저기 해안경찰 없앴다고 음. 했다가 살려놨잖아요. <웃음> 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네, 다 네, 기능이기 네. 때문에. 네네네. 네, 네. <웃음>